오늘 줄리와 함께 여행할 곳은 여수 향일암입니다. 몇표소에서 향일암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계단을 이용하는 방법과 동선은 좀 길지만 조금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 오르막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는 줄리랑 시험시험 올라가려고 오르막길을 이용해서 올라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줄리예요 저랑 오늘 항일함 여행 즐겁게 하세요. 저를 따라오세요. 모두들 즐거운 시간 보내요.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라면 꼭한 번쯤은 가보면 좋을 만한 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수는 갑자기 떠난 여행이었는데요. 가는 길이 멀지만 가서 직접 구경을 해보시면 정말 아 괜찮은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곳은 항이람 이라는 곳인데요. 항일함은 전국 최고의 일출 명소 중에 하나이고요. 해를 향한 암자라는 뜻을 가진 사대 가는 성지 중한 곳이라고 합니다. 오른막길이 힘들긴 하지만 멋진 바다 풍경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카페 근처에 보면 사람들이 써놓은 수많은 소원을 비는 메모장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수항일암에는 좁은 바위를 지나가야 나오는 길이 여러 개 있는데요. 어, 또 다시 한번 자연의 신비로움에 감탄을 하게 됩니다. 항일암에는 7개의 바위동굴이나 바위틈이 있는데요. 이것을 통과하면 소원 한 가지씩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있답니다. 아 그리고 바위에 동전을 붙이면 또 소원 이 이루어진다는데요. 어, 여행 가실 분들은 잊지 마시고 꼭 동전 준비하세요. 엄청 좁은 바위 틈 보이시나요? 어, 바위 벽을 보시면, 네, 습기가 아주 많아서요. 저는 줄리를 안고 지나갔고요.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 아, 네, 저런 계단이 나오는데요. 계단을 오르기 시작할 때는 아! 저기 혹시 지상에 낙원 있지 않나? 이런 상상을 하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아, 막상 계단이 가파르고 힘들어서 아, 올라가니까 제 마음이 완전 지옥이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아, 저희 줄리가 계단을 열심히 올라오는 모습 보이세요? 네 줄리는 네 저보다 계단을 더 엄청 잘 올라왔어요. 아, 줄리야 줄리는 소원이 뭐야? 어, 엄마는 줄리 소원이 뭔지 엄청 궁금한데 어, 계단 빨리 올라가서 우리 줄리도 오늘 소원 멋지게 빌어 보자 그리고 보시면 줄리는 계단을 몇개 오르고 나면 어, 꼭 어, 칭찬을 해달라고 저에게 그러는데요 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단 잘 올라가면 칭찬을 해줬더니 그런 습관이 붙은 것 같아요 저는 줄리가내저 네, 계단이 너무 가팔라서 혹시나 올라가다가 다치면 어쩌나 하는 우려를 하면서 뒤따라 갔었는데요. 아, 줄리는 그렇지만 저의 우려와 달리 내 네, 끝까지 계단을 아주 잘 올라갔습니다. 탁 트인 바다를 보니까 제 마음까지 시원해지는데요. 동백나무숲과 아열대 식물이 울창하게 펼쳐진 금오사에 있는 향이라은요 산속 절벽에 있는 암자. 태풍을 맞으며 바다를 바라보는 대웅전. 그 대웅전 단청의 색깔을 보시면 너무나 선명하고 아름다운데요. 이 가늠전으로 가는 길은 옛날 원효 스님이 수도한 곳이라고 전해지기도 한답니다. 이제 항일함이 어떤 곳인지 영상으로 저와 함께 둘러볼게요. 줄리아, 항일암 구경 잘했어? 줄리아 여러분도 저와 함께 항일암 둘러보셨는데요. 어떠셨어요? 이번 여름에 꼭 기회가 되시면 항일암 가셔서 멋진 바다 뷰도 보시고 그리고 소원하시는 거꼭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어, 줄리아, 계단 조심해서 내려가. 옳지. 줄이야? 아 이제 집에 가자 옳지. <웃음> <웃음> 여러분 오늘 항일암 여행 즐거우셨나요? 저 멀리 보이는 돌산대교 보이세요? 네 집으로 가는 길에 저 돌산대교를 지나왔는데요 네 오늘도 줄이랑 행복한 여행이었고요 네 다음에 또 줄이랑 즐거운 여행으로 여러분 찾아뵐게요.